가우니까 갈 수가 없구만. 여기 밀물 썰물이 있어서 여기 바닷물 다 도와줘요 이게 뭐야 공이야? 표위에 어? 올릴때 아.. 하는 스럽고 음. 조심해 조심해 여기는 진짜 그냥 뭐 의자랑 간식 하나 싸갖고 와서 멍 때리기도 좋겠다고 전경이 좋겠네 올라가면 우와 우와 이런 데 처음 올라와봐 우와 좋다 와 여기 의자 하나 갖고 와서 앉아있으면 한참 앉아있겠다 응. <목소리> 네. 먹기 먹고 갔어. 어, 여기는 진짜 이렇게 버리고 간 거. <목소리> 이 좋은 풍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나? 이런 이런데 있으면 다 갖다 버리나 봐. 여기 장난 아니야. 여기도 담배 피는데네 여기는 예쁜 곳이 잘하는 곳이라 무단 특이하지 말라고 써각